음, 물이나마셔야지 음, 음, 음, 음. 어! h oh, ah, ah, ah, 이러지 마! 어? 아 여보! 아, 살았다! 아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 여보는 안 무서워? 아 그냥 이렇게 잡으면 되지 뭐가 무서워요 아, 우리보다 훨씬 작은 애들인데 아, 진짜 대단해 난 바퀴벌레만 보면 소름이 끼치던데 아 온몸에 방금 닭살이 돋은 거 있지? 아 이거 봐 이거 봐어 진짜 하이 어. 어. <웃음> 가녀린 얼굴 이 가녀린 날좀 봐봐 난 가녀린 소녀 알고보면 나 전생에 시험부 인생을 살았던 서글프고 아름다운 공민님이 아니었을까? 어머! 뭐야? 버퀴벌레잖아 추마! 추마! 추마! 추마! 드디어 잡았다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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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오늘은 해충 실험하는 날. <웃음> 바퀴벌레를 잡았어. 다리 하나씩 뜯기하면서 놀아야지. 아니야. 한번 주사기에 압력을 넣어서 괴롭혀볼게. <웃음> 일단 바퀴벌레부터 잡아야겠어. <웃음> <웃음> 아, 아, 니아야, 너 거기서 뭐해? 입으로 똥을 싸니? 어? 아, 아, 아, 아빠? 오, 오. 아이 바퀴벌레 찾고 있었어요. 잡아서 제 곤충 관찰 통에 넣었어요. 그냥 고문을 아니 아니 연구해 보려고요. 하 아, 소름. 넌 바퀴벌레가 무섭지도 않아? 그걸 어떻게 잡아? 무섭니까? 더 잡아야죠. 아이 살에 남아서 저희 집에 몰래 살면 그게 더 검찍하잖아요. 에 응? 아빠. 바퀴벌레가 무섭군요 아이 무섭지 나이도 먹은 사람이 무서워하면 안되죠 에... 어, 아빠 제가 무서운 얘기라도 하나 해드릴 겁쇼? 어? 어 뭐, 뭐, 뭔데? 바퀴벌레가 집에서 한 마리만 보여도 집안 곳곳 어딘가에 수십 아니 수백 마리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어요? <웃음> 으어어 소름끼쳐 어어 끔찍하네 어, 조심하세요 어딘가에서 바퀴벌레가 아빠를 지켜보고 있을테니까 으으 징그러아 아빠 그, 그만 그 놀리고 화장실 좀 나와줄래 아빠가 좀 화장실이 좀 급하거든 네, 네. 수십수백마리가 아빠를 지켜보고 있을거에요 으잇 하우, 바퀴벌레는 어떻게 생각해도 참 혐오감 된단 말이야. 어우, 생각만 해도 끔찍해. 그 매끈한 등짝으로 빠르게 움직이며 내 몸을 올라타서 그긴 더듬이로 내 몸을 휘둘러대는 그 활발한 모습은 정말 혐오스럽단 말이야. 어우, 그리고 가끔 집안에서 퍼덕퍼덕 날아다니는 순간, 진짜 등꼬리, 오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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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퀴벌레가 많은 거 같아 그러게요 아무래도 니아 말대로 우리집이 아무래도 바퀴벌레로 점령당한게 아닐까? 음.. 그럴걸요? 바퀴벌레는 진짜 끔찍하다니깐 <웃음> 아, 음. 어? 어. 우리 집이 원래 이렇게 컸었나? 왜 이렇게 거대해 보이지? 여기는 리아 방인데 어? 어? 리아가 원래 머리가 저렇게 컸었나? <웃음> 고문할 만한 좋은 바퀴벌레가 들어왔구만 고문을 시작해볼까? 어, 리아야! 나야, 나, 나, 나! 아빠야, 아빠! 가만히 있는 게 좋을걸. 조용히 보내주매 어, 어, 어, 어! 어디 가? 어, 디가 어! 엥! 아, 쉬원해 어이. 어이, 내 몸이 왜 이렇게 작아졌지? 어? 어? 어 뭐야! 내 모습이 바퀴벌레가 됐잖아! 아! 이게 뭐야? 일단 저쪽 앞으로 가봐야겠다. 저기에서 환한 빛이 나는 걸? 어, 어, 어, 여기 어! 어, 뭐야? 아, 이거 완전 바퀴벌레 천국이잖아. 어우. 아이, 신이 빠퀴. 말이 많큼만 늦었으면 빨리 앉아 빠퀴. 어... 앉아. 어, 네. 어이, 늦어, 자, 나는 너희들의 생존력을 가르칠 파선생이다. 모두들 반갑다. 어이, 옆에 있는 바퀴벌레는 우리 딸 닮았네? 황중연네 어. 어이, 어. 아, 죄송합니다. 흠. 자, 어쨌든, 우리 파선생은 어떤 생물보다도 똑똑하고 위대한 생물이다. 하찮은 인간들이 우리들의 아이크를 조사해본 결과, 우리 아이큐는 무려 340이라는 서문이털 정도였지 어... 저기 바 선생님 그...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 옆에 있는 친구 아, 머리가 없는데 괜찮은 건가요? 음... 신입! 질문 잘했구만! 우리 바퀴벌레가 언제부터 생존했는지 아나? 바로 폐각기 시절 공룡이 살던 시대부터 그때부터 지금까지 유일하게 생존하고 있는 위대한 생물이다 바퀴! 우린 곤충계의 좀비라고 불리지 저 친구는 어제 인간방으로 침입하다가 머리가 잘린채 돌아왔지 그래도 머리가 없어도 우리는 일주일간 생존할 수 있어! 뭐뭐 뭐, 뭐, 일주일? 머리가 없어도 일주일에 생존한다고? 으, 징그러워 <웃음> 자, 어쨌든 우린 인녀맨이라는 인간의 집에 몰래 사는 집바퀴들이다 음, 벌써 저녁이 되었군 자 오늘도 몰래 잠입해서 사람의 각질, 손톱, 머리카락 등등 먹을 수 있는 건 마저히 먹어버려라! 어... 그런 걸 먹는다고? 음. <웃음> 우리가 못 먹는 건 없어! 다른 곤충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파키벌레들은 모든 걸 먹기 때문에 지금까지 생존한 거야! 그리고 신이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줄까? 파키벌레들은 90일 동안 물만 먹고도 생존할 수있 그래서 바퀴벌레가 그렇게 자주 보이는 거였구나 어휴, 징그럽지만 정말 인정할 만한 생존력이야 <웃음> 이제 모두들 기상 이런 시간이 없어 이제 인간들이 잘저역 시간이야 원래 인간 부엌으로 잠입해서 오늘도 모든 걸 갉아먹는다 알겠나? 바퀴바퀴 <웃음> 내가 제일 싫어하는 바퀴벌레가 되다니 끔찍해! <웃음> 내가 진짜 바퀴블레가 돼서 우리 집에 들어오다니, 으흐흐 찡그워달리 모드, 부양점을 뛰져봐! 먹게 엄청 많아! 바바 바퀴 바퀴. 맛은 좋네. 바퀴 바퀴. <웃음> 뭐야 이 바퀴? 나아라도 몰라! 여보! 나알 바퀴벌레! 바퀴벌레!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여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세스코 부르자. 음음. 아이고 아저씨 오셨군요. 아. 바퀴벌레가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네. 여기 온 사방에 그냥 바퀴벌레. 아. 이렇게 약을 뿌리면 집에 있는 바퀴들이 먼저 죽을 겁니다. 아 진짜 확실한 거죠? 아 바퀴벌레 녀석들 물도 물만 먹고 90일을 산대요. 아니, 머리가 없어서 산다니까요, 애들이. 아이 그럼요. 확실히 죽여드립니다. 음...